자 행렬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거 저희 쓴적 없죠? 자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스타 너 누구야? 아하 이유를 알것 같아요 자 변경을 할때 제가 나머지를 다 자동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이 작업을 좀 해줄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제 원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됐어요 나머지들도 지금 몇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보내는 게 맞고 이런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 빠르게 바꿔줄게요 좀 시간을 돌립시다 자, 나무로 바뀌었죠? 이러면 된거같아 나무로 바뀌기 시작했고 얘는 한번 배달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색깔이 다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이러면 됐어요 다시 수익이 늘어날 거예요 수익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석탄 같은 경우는 좀 수요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기차를 쓸까? 이건 유지비 좀 고민해 봅시다. 근데 차량을 버릴 수가 없는 게 기차가 갈수 없는 영역에는 연결을 시켜야 돼요. 딱, 음, 이 아이를 따라가 봐야겠죠. 아, 그래요. 이거, 얘는 또 누구야 얘 아직 안 바꿨네 자 근데 15번 그 아이는 연구하느라 제가 보내놓은 아이기 때문에 음 그러려니 해요 저 아이 잠깐 다른데 씁시다 그냥 자, 이렇게 바꿔주고 15번 아이를 찾아보죠 이두 아이겠네요 이두 아이를 노선을 바꿔가지고 트윙을 좀 올려봅시다 자 여기 잘 크고 있죠 돈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좀더 좋은 차량들이 나오면 그걸로 바꿀 거예요. 그걸로 바꿔가지고 좀 효율을 올립시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똑같은 유형의 건물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답이 없는 것같군 결국은 캐긴 캐야 될것 같네요. 캡시다. 자 창고를 만들게요 근데 얘는 좀 머니까 철도를 쓸까요? 아 돈이 없잖아 지금 연구 끝나고 합시다 생각보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생각보다 돈잘 벌고 있죠 연구만 빼면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아요 자이 와중에 가솔린 엔지 연구 완료됐어요 그러면 한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차량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볼게요 너미 마좀 이상하다 아 그래요 이 차량들은 여기 와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거 그냥 정지시키고 차고로 보냅시다 아니면 그냥 나무를 운반시킬까요 그래도 방법이고요 여기서 그냥 나무를 나릅시다 나무가 노란색인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쪽으로 보내줘 호잇 이렇게 합시다 자 슬슬 차량을 바꿔볼까요? 좀 비싸긴 할텐데 음.. 비싸구만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를 하겠지 자 목재판자를 받는다고 언급이 되어있네요 목재판자 나무자재 여기 목재판자 생겼네요 이쪽에도 보냅시다 그러면 자 이번에 새로운 차량을 한번 써볼까이연구트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도 궁금하죠. 일단은 디젤 엔진 3까지 갈수 있고 한 대부분 2단계에서 연구가 끝나네요. 그쵸? 음 철재련 그러면 배워놓읍시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을 것같아자 이렇게 놓고 지금 차량을 고용을 할게요. 2레벨 차를 고용합시다. 이 아이죠? 자 그래서 설정을 하고, 경로 추가. 여기서, 적재. 남은 자재만. 그리고, 하역을 어디라 보낼까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또그 아이를 만들어야겠죠? 창고를, 아니, 그, 역을 만들어야겠죠? 음,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땅을 좀 깎읍시다. 됐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도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원벽그 다음에 경로를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아차 끝! 그리고 이 아이를 복사할 거예요. 어? 돈이... 아 그쵸. 대처 한번 받읍시다. 한번 받고 나 라고 둘다 돌리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지켜봐야겠죠? 새로운 차량, 이력을한번 봅시다. 오, 일곱 개 일곱 개 멋진다. 아, 좋은데? 자, 이 차량은 이쪽에다 납품을 하고 그래요. 여기도 이제 많이 커질 거예요. 여기가 저희 메인도시였죠? 이제 443명인데 잘될거예요 15번. 또 뭐가 문제야? 이제는 나무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잠깐만 15번. 이 아이 여전히 문제구나. 너요. 일단 얘좀 따라가 볼게요. 야 거기다가 하면 어떡해. 에헤이. 정합시다. 삽스카니아 노스였죠 노스에다 지정해야지 자 그리고 16번은 수입이 있는지 봐야돼요응 얘는 제대로 되고있어 일단 내비두면 돼요 아 그나저나 이거 신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기 시작했죠 기차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 일단 좀만 버팁시다 결국은 파산을 했지만 또철광석이 생기면 저희는 또 제거할 수 밖에 없어요 음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에 있는 철광석도 이것도 파산한 후에 똑같은게 생기면 저희 철광석 연결합시다 도로 만들어 가지고 연결할게요 그리고 그 수량 많이 챙기는 그 버스 있죠 아니 트럭 있죠 그 트럭을 활용할게요 을 자, 철 재령까지 완료가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여기 보시면, 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먼저 연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굴이 구리 없죠? 굴이는 내비두고. 그럼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철 주개잖아. 주개를 지금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창고. 창고라도 해야 될것 같다. 근데 이게 50, 아이고, 너무 비싸요. 잠깐만, 이러지 맙시다. 우리 증기 엔진 할게요. <웃음> 이거는 그거밖에 답이 없네. 자, 증기, 그 증기 연구를 할 건데, 지금 석탄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연구소가 어디였지? 자 이쪽 연구소 있죠. 여기서 진행할게요. 여기 석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증기 엔진 돌릴게요. 후잇 한자 쪽은 좀더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 도시가 됐다고? 와우 500명 됐네요. 잠깐만 철주괴라니 이보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걸 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철주괴 만들긴 해야 될것같에요 근데 지금 돈을 부족하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똑같은 이런 요소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뭐 이건 언젠간 제공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내비 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기 때문에 좀 트럭을 고용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 이게 느리단 말이지 진짜 나중에 창고를 좀 키우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자, 이 아이 하나만 고용하고, 경노 추가. 여기에서 적재할 때, 나무 자재를 실어야 됩니다. 한자네요. 한자를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끝자락이죠.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요잇 아차. 가동 후잇 됐어 자 메이슨 시티 철광 석 절대로 포기 안 하죠 이거 음 합시다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넌또 누구야 자 판자를 판자가 없다고? 음 이해했어요 그거 제가 꺼서 그래요 미안해 자 이거 재개동 시킬게요. 이이 됐어요. 자 이제 배달되기 시작했죠. 좀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전소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 세웁시다. 이게 부족할 지 누가 알겠어요, 았 그렇죠? 자 이렇게 놓읍시다. 빨리 찾아. 음됐어 이러면. 자그 다음에 여유있을 때 도로를 연결할게요 자 이쪽에다 역 하나 만들어야 겠죠 아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도로 연결합시다 아이고 돈이 없나 일단 이렇게 붙일게요 지금 어우 너무 비싸네요 잠깐만 이거 왜 여기에 아 유턴이 안되는구나 그래 유턴시키게 해줄게 기다려봐 자 이거는 유턴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애들이 너무 정직해서 끝까지 갈라 그러더라고요이런건 이제 별 문제 없을거예요자그리고 나서 재련을 합시다 창고 하나 만들고 창고를 이쪽에다 지어보죠 자 이렇게 놓고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가끔 재련소라는게 있죠 이거 좀 대출 좀 받읍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재련소 하나 만들고 석탄이 필요한건 아니겠지?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또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보류하고 그냥 차량을 고용해서 운반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한바퀴 돌려야 되겠죠 에이 안되겠다 여기 지형은 좀 올립시다 지형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철광석 운반을 할게요 차량을 고용할게요 일단은 철광석 필요한 데가 어디지? 두 군데가 있어요 자이 아이를 고용한 다음에 스탑 그리고 루트 지정합시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재련한데 분명히 석탄 쓸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석탄 광산 이쪽에다 세운 다음에 컨베베트 이렇게 쭉 연결해야 돼요 갖다 치고 하차 일단 이쪽을 좀 키워봅시다 이번에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네요 여기 없어요 역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다 짚고 도로 연결하고 그리고 한 바퀴 뺑 돌리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됐고 여기도 명, 혹시 모르니까 명령을 좀 설정시킬게요 찰광석이고 하차는 여기로 아, 이렇게 하면 되죠. 확인. 그 다음에 복사. 아이고 또퇴출받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아이를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재기동을 시키면 끝이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 이쪽이 아니지? 잠깐만. 차량 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제 새아이가 오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를 따라가보면 될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하 제가 잘못 설정했죠 상가 아니죠. 상차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아이도 똑같을 거예요. 됐어. 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다음번 제대로 할 거예요. 이거 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또돈 생긴건 갚아야겠죠 어이 자 어느새 대출도 다시 다 갚았어요 지금 2만5천밖에 안남았죠 그만큼 돈이 잘 벌린다는 얘기겠죠 자잘 실리고 있고 대출 갚고 그 다음에 우리 자력으로 저기 메이슨시티 있죠 이쪽도 채광석을 조금 이따 제공을 해줄게 여기는 초반에 너무 못받아가지고 그... 화산 면하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 좀만 버텨봐 아이고 여기도 석탄 해봤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석탄을 제공을 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고용을 합시다 일단 고용해서 전반적으로 좀 도시 크게 키운 다음에 그 필요 요청 수량이 좀 많아지면 그때 기차로 갈아타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 철죽에 봤니 잠깐만 철죽에 봤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일단 지켜보죠 파산 막을까 말까 막을까 말까 파산 면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모면했지 뭐 알아서 끓이면 됐어요 이쪽만 잘하면 돼요 자, 차량 두대 고용한 다음에 야 예, 있죠. 야이 예, 구매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제대로 합시다 이번엔 경로 추가. 최광석 여기죠. 적재할 때. 자 이렇게 콕 찍어줘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광물도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 어허 여기 또 그러죠. 자 지역을 좀 멋지게 만들어 줍시다. 지형 편집해서. 한 바퀴 뺑 돌릴 수 있게 어, 크기를 좀 만들어줄게요. 한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길 만들고 음, 된거 같아요. 자, 한 바퀴 뺑 돌립시다. 호잇! 됐어. 그 다음에 경로추가 여기죠. 파차 확인, 그리고 복수, 대출. 마지막은 늘 대출이구만. 자, 그래서 복사시킨 다음에 둘다 가동시킬게요. 여기도 이제 파산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2레벨 아이들로 커버를 해보고 안 되면 뭐 나중에 바꾸죠 뭐. 자, 그리고 여기 연구하고 있니? 이쪽에 석탄을 좀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설정하는 거 있었죠 이거 받기로 바꿉시다 받고 보내는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 연구가될 거야 그쵸? 좀만 이렇게 합시다 자 파산은 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돈 갚아야 되고 어디보자 돈 20만 정도 벌고 유지비가 한 만원 2만원 나가네요 그러면 거의 순수입이 한 17만 정도 되네요 15만? 넉넉하게 16만? 그 정도 되겠네요 행복하구만 얘도 도시가 됐어요 이제 행복해질 때가 온 건가요? 우리? 그런 것 같죠? 대부분 다 500을 넘었고 600을 받아보고 있어요. 정말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뭔데 또 분명히 내가 제공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좀 봐야겠네. 아 여기도 나무자재 생겼구나. 이런 어, 차량 고용을 하죠. 자이 아이를 고용을 해야겠죠. 하나 고용한 다음에 경로 추가 여기서 적재할 때 나무 자재 선택하고 그다음에 경로 추가를 이쪽으로 보낼 수있을진 모르겠어. 어 보낼 수 있다. 하차.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복사. 다나 기동 끝. 자 안되겠어요 지금 생각보다 도시가 빨리 컸어요 빨리 컸기 때문에 음, 철도를 깔아, 깔아야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철도는 최소 2레벨까지 는 올린 다음에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 연구하는 거 봅시다 선로 있죠. 이거는 열, 그 연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2레벨까지 는 연구합시다. 자원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자 이쪽도 뭔가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음, 도시 그 도로 연결을 해볼까? 아니 왜 정신 차려봐. 왜이래 왜이래 이거.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되니? 이것도 안되는구나 그냥 나중에 연결할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역을 만들고 제공을 합시다 아, 이쪽 라인이 적당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두대 정도 고용을 할게요 자 니가 여기서 적재 그 이어크아의 이름이 나무 판자죠, 나무 자재죠. 자, 나무 자재를 적재 가득한 다음에 이쪽에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이, 하차, 끝. 그리고 복사, 둘이 가동시키면 돼요. 너 이거 연구하고 있니? 이거 빨리 연구해야 되겠다. 에이, 24개밖에 안 됐어? 그러면 잠깐만요. 선로를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연구소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선로 돌이 필요하다고? 잠깐만 돌이니? 아니, 우리 주변에 돌이 아 있네요. 아이, 더럽게 비싸잖아. 이거. 음... 더럽게 비싸네요 나 주변에 돌이 가까운 데좀더 찾아볼게요 여기 구리고 석탄이고 철광석이고 구리고 아 여기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려면 어, 답이 없구만 이거 일단 1만 모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또 어디야? 아 이거? 야, 석탄 제공될 때까지 좀만 기다려봐 일단은 음, 컨어벨트를 하나 만듭시다 주개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자 일단 창고 큰거 하나 만들고 여기랑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를 컨어벨트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연결기를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길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형도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작업을 해 봅시다 자, 지형 작업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웨트를쭉 눌려 볼게요 으 비싸 아니면 바로 이렇게 빼버릴까요 이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뺍시다. 이렇게 빼서 여기까지 보낼게요자 이렇게 보냈고 재련 관련된 건물을 만들어야겠죠. 이쪽에서 회광석을 빼내야 돼요. 자, 빼낸 다음에 공장을 만들어야겠죠. 야, 어느 게 어느 게 인프시고 아프신지 모르잖아. 자, 일단 이렇게 짓고. 탄 하나에 철주기 다섯 개 오케이 그러면 배트 연결합시다 컨벨 벨트가 너무 길다고? 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에 받는 장치를 그 지정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하면 되겠죠? 이쪽에서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새로운 창고를 크게 만들 거예요. 자, 이큰 아이를 여기다 만듭시다 일단 이쪽에다 만들고.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방향 바꿉시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제대로 오는게 맞아 보여요 이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쪽에서 석탄을 저장시키는거요 호잇 됐죠 자 출발 그러면 석탄 광산도 빠르게 지어야 될 수도 있다 광선을 하나 더지을게자 이렇게 지을게요. 됐어. 자 이렇게 배달이 되고 이쪽도 나오는 거니까 왜안 나와? 뽑아내. 여기는 철주에 받는 곳으로 바꿔야겠죠. 아 뭔가 지금 방향이 이상한데? 자 다시 재설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나가는 아이 아니야? 아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철광석을 저장시키면 되겠죠 아니 석탄을 저장시키면 되고 이쪽은 철광석 됐어 어좋았 그래요. 이제 원한 대로 됐죠. 자 한번 보내볼게요. 그리고 그러려면 여기도 철 주개 있죠. 광산을 또 하나 더 지어야 돼요. 일단 얘는 여기다 지을게요. 자이 정도만 할게요. 자그 다음에 차량을 고용해서 철 주개도 이제 제공을 합시다. 이 아이죠. 구매하고 자 경로 추가 여기 여기서 시작을 할거에요. 적재할 때 이제 명령 추가해서 주계를 꼭철 주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받을 때 어디야 받을 때 어디야 여기죠 여기로 보낼게요. 하차 확인 그리고 복사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세대 운영할게요. 행복할거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거 연구합시다. 나무 자재가지고 창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강철 재련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아직 나온건 아니니까. 그 디젤 엔진 어때요? 헉! 디젤 엔진 이거 합시다. 11개. 괜찮아. 가자. 가자. 가야 되는 거 연구를 두개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쉽진 않네요 여기도 연구하고 있고 그쵸 디젤 엔진 연구하면 뭐 가까운 거리는 예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예뻐. 트럭 하나당 11개의 자원을 운반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쵸 그나저나 생각보다 이 철죽의 생산량이좀 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아무래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위치를 바꿔 볼게요 위치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 봅시다 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빼고 얘도 이쪽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를 터널 건설할게요.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놓고. 자,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놓고 올라와야죠. 음, 응. 또 회전시켜서. 연결! 연결이 안 되네. 아하, 이러면 곤란하죠. 그럼 컨베베트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거는 제 실수죠. 여긴 또안 되니? 그러면, 지형 한번 낮춰볼게요. 휙.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되죠. 됐어요. 자, 방향 바꿔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제대로 됐니? 어, 된것 같아요. 자, 깔끔하죠? 그 다음번에도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킨 다음에 지하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쪽이랑 합류를 시키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괜찮구만. 자 우리 창고나 이런 것도 다 발전시키긴 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도 돈이 상당히 잘 벌리고 있어서 행복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 먼저 연구할 것 같은데? 이쪽 자원 제공되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리죠? 흐흠 아무래도 석탄을 좀더 운반을 시켜야겠다 차량 하나만 더 고용합시다 을 구매 이 아이죠 그리고 이거를 루트를 지정해야겠죠? 경로 추가 여기 적재 가드 그리고 석탄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연구소 주변에다 하역을 시킬게요. 두대더 받쳐? 여기 색깔이 안 좋은데? 얘가 쓰느라 그런, 그러는 런그 거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늘릴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음, 괜찮아 보여요. 음, 마음에 들구만. 아니, 또 어디야? 에이... 아, 늘어난 거구나. 아니, 깜짝이야. 자 이거는 뭐 영역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쵸? 음 그럼 됐어. 이미 석탄 배달 중인 건데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디젤 엔진 좋아. 한번 가볼까요? 문둔거리죠자이아이 가격 1 1일짜리 어디 갔어? 아이 차고에서 구입이 안 돼? 어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웃음> 자, 연구소로 가서 그... 헐로... 도로 돌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 돌 캐러 가야 될것 같죠. 그 이면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픈 게... 이건 또 누구야? 저건 조금 이한번또 지켜볼게요. 100만을 벌어야 된다. 130만이죠 저거를 버려야지만 돌을 캘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채굴 있죠 돌광산 있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무 자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나무 자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이거 모자르구나 으 하나만 더 줍시다 소리가 크다. 자 원형 절단기 붙여놓고 매트 연결합시다. 오이. 어 방향 바꿔줄게. 오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지.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자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연구소도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 아이는 쓸모없으니까이 뒤에다 지읍시다. 붙여놓고 여기서 채굴 관련된거 있죠? 이거를 연구할게요. 호잇 참 해야될게 많네요. 그쵸?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봅시다. 이거 아이고 방향 아까 줄게요 호잇 제가 됐어. 행복합니다. 자이 아이 한번 체크해볼게요. 너 정체가 뭐야? 메이슨 시티 웨스트라고 돼있잖아. 도착지 어디죠? 메이슨 시티 웨스트 어? 웨스트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자 싫었어. 메이슨 시티 웨스트 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간 다음에 여기로 가수익이 있잖아 이거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였네 깜짝이야 자 아무튼 저희 차고를 더 좋은 걸로 만들려면 일단은 도로 2레벨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100만 모일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같아자 여기 있는 연구소는 음..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기다립시다 급한 건 아니니까 아직 기차 쓸 때는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거 보면 좀 현기증이 나긴 하는데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자원을 보내려면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한 90개 밖에 못 실어요 좀만 더 기다립시다. 야, 이 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네요. 그건 알거 같아요. 여기서 이,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러면 하나 더 줘야 되지. 방법이 없잖아. 여기다 하나 고 아이고. 아유, 아깝다. 다시질게요 오, 이제 붙여서 못 짓니? 아쉽네요. 자, 일단 이렇게 짓고. 나무 나오는 속도가 좀더뎌진것 같다. 컴백할 때. 이렇게 놓고. 워, 워, 이러면 안 되겠지. 방향 바꾸게요 나가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자재를 만들어야겠죠. 됐어. 이거 이쪽 연결해야겠다 리다 연결해야 될것 같아 이쪽은 쌓여있는데 얘는 비어있잖아 아 그래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자 이쪽 뒤에다가 창고를 만들게 요 이렇게 만들고 이거 부실게요이 아이는 잘못됐어그 응?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돼 어? 다시 연결합시다 자 여기서 저장은 당연히 나무랄거고요잘 저장된다 그리고 나서 배출 여기서 뺄게요 빼고 연결하면 될거예요워워워워와 아니야 나와 자 이런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좀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응 음, 행복하네 자 증기엔진 2레벨 연구가 완료됐어요 저희가 세팅하고 있는 동안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남은건 또 뭐있죠 채굴 채굴도 거의 안남았네요 이제 진짜 돈을 모읍시다 100만까지 모아가지고 여기 확장한 다음에 어디갔어 돌돌 여기있죠 여기있는 돌을 캐록할게요 아마 140 내지 150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건 진짜 철도 써야 될것 같아 답이 없어 자, 최고 2레벨도 완료가 됐고 음... 어, 언, 언제 돈 모으지? <웃음> 대출받아야 되나? 125만? 음... 아니에요 지금 돈 많이 벌수 있잖아 우리 좀만 더 버텨볼게요 자, 100만까지 모으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얘는 벌써 900명이 다 돼가네요 음. 이제 도시가 커지니까 서로 맞닿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가 발전이 다 되면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뭐 이런 구역을 차지하겠죠 물론 여긴 기 돌이 없습니다 제일 쓸모없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여기있죠아저 어, 모래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닌거 같아 주변에 모래가 있었던가요? 자 모래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아니 없잖아 에이 거짓말쟁이 진짜 하 모래 여기 있었구나 모래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요거는 지금 제공할 수가 없죠? 당연한거예요 일단 우리는 인프라 먼저 개선시킨 다음에 쭉쭉 나가는 수 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그거 밖에 안돼요 파산 모면했고 잘 살아보세요 돌이 좀 먼데있는게 좀 슬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조만간 구리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조만간 좀 승부를 보긴 해야돼 아 이제 영토 구입할 수 있는겁니까 아 이쪽인지 이쪽 그래요 너 얼마면 되겠니 얘는 속성이 관광이고 어 205명밖에 안되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키울게요 이 아이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아이야자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잠깐만 그 전에 연구할 수 있는 것좀 확인해 봅시다 그... 간단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자 어디 보자 구리 재련어 없던 일로 하고 헉! 뭐야 이거 35만 골드밖에 필요 안 하잖아 아 이런거 해야지 우이. 자 이렇게 되면 또 여기 해금 딥시킨는데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 그래도 지금 한 2만 5천만 더 모으면 돼요 그쵸 좀만 기다리면 된다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캬, 녹색이 떴어요 아 행복한데 이거 흠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모이죠 연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합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와 드디어 나에게 새로운 곳이 해금이 됐군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돌 채석장을 지을 거예요 이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옆에다 바로 짓는 거예요 아왜 이렇게 비싸이거 또돈 모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죠 이 아이는 쓸모 없으니까 끝자락에다 좀 세워놓죠 오이.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해야될 때가 왔죠 일단은 도로 먼저 합시다 도로 먼저 하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선로를 할게요 자이 과정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멋진 차량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량을 배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난 기대가 되죠 뭐 볼게요